안녕하세요 주식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관련 뉴스와 종목들 정리해 볼게요 이미 청소년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마약이 뿌리 내린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 정부가 마약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내용과 종목들 살펴볼게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여학생 두 명이 비틀거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 마약에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여중생 2명의 소변을 채취해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에서 한 여중생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존먹는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에 마약범죄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고 대건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 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약 범죄가 일상을 침투했다는 소식, 마약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 등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약 전쟁 관련 주로는 인벤티지 랩, 바디텍 매드, 아이텍 이렇게 세 종목이 있네요. 먼저 인벤티지 랩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업체이고 주요 제품 중에 약물 중독 치료제가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 4월 13일에 대통령실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살피는 등 정신보건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에 12% 상승이 있었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지난 1월 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인벤티지 랩의 마약 중독 치료제가 재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이날은 탈모 관련 뉴스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고가는 17%입니다. 두번째 종목은 바디텍메드입니다 진단키트 업체로 마약진단 카트리지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마약신속진단기술도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마약관련 카트리지 개발을 완료했고 검사항목은 코카인, 마리화나 필로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수출허가를 받았지만 국내허가는 준비중으로 임상계획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바디텍매드도 4월 13일에 상승이 있었고 고가는 12%입니다. 마지막 아이텍은 반도체 관련 업체이지만 종속회사로 송정약품을 두고 있고 송정약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 등을 국방부에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디프테리아 백신을 변형해서 마약의 한 종류인 펜타닐 백신을 개발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면서 마약전쟁 관련주로 엮입니다. 여기까지 마약전쟁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